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 소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안녕하세요. 리나예요. 누구예요? 아유리, 반가워요. 그래요. 오늘 큰 그린 이야기 성경 16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좋아요. 오기 전에 우리 들려주세요 해볼까요? 아유라, 쫙! 엄마처럼.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이야기 들을 준비 됐나요? 네. 네 그럼 우리 16부 한번 넘겨주세요 네. 아유리가 한번 넘겨주세요 짠 네. 고마워요 16부 예수님이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요 Jesus Restores God's Place 산뜻 소리가 너무 좋네요 찍찍찍찍. 소리 들려요? 아, 이거 하느라고 바쁘군요 네, 그럼 한번 넘겨주세요 와!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을 걷고 계셨단다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곳이야.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아니었단다. 또한 이스라엘이 다시 세운 성전도 아니었어. 그런 성전들은 수백 년 전에 무너졌지. 헤롯이 이 성전을 세웠단다. 로마인들이 헤롯을 왕으로 만들었어. 헤롯은 똑똑하고 교활했지. 헤롯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여 왕인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이 성전을 지었단다. 예수님이 성전을 걷는 동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보셨어. 예수님은 돈을 바꿔주는 상에 앉아있는 욕심 많은 사람도 보셨단다. 이 사람이 누굴까? 어? 누구지? 돈이야 이건 돈. money. 네, 돈이 많이 있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헉, 화가 나셨어. 성전은 거룩한 장소로 정해진 곳이야. 성전은 죄인들을 위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지. 여기가 어디라고요? 성전. 성전. 성전이에요. 자, 여기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음, 네. 소도 있고, 네. 양도 있네. 성전에 왜 이렇게 많은 동물들도 있고, 사람들이 돈을 세고 있을까? 자, 고마워요. 아, 이게 뭐야? 그런데 성전이 악한 장소가 되었단다.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채우려고 성전에 왔어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는 대신 죄를 짓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어 아유라 여기 누구지? 예수님이 화가 나셨네 어 아름답지 않아서 이 모습이 화가 나셨나봐요 네. 또 어떻게 됐지 아유를 한번 넘겨주세요 응.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짠 허! 예수님은 뭔가를 하셨단다 예수님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고 동전은 다 쏟아졌어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쫓아내셨고 비둘기들은 모두 흩어졌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다음, 짠. 오, 예수님이 다 몰아내셨대. 응.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단다. 이것들을 치우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 안돼! 아유라 뭐라고 네. 할 거야? 안돼! 어? 안 돼. 안되라고 하셨어 사람들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지 이보시오 당신이 도대체 뭔데 그럽니까? 당신이 이곳 책임자라도 되는지 증명해 보십시오 하면서 화를 냈어요 오? 어떻게 될까? 오, 한번 볼까요? 어? 어? 한데 안돼 어, 하셨어 예수님이 안돼 하셨어 여기 넘겨 봐 주세요 자 헉!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셨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 이때 아유라 3 3해 보세요 손+ 삼. 손 이렇게 해 보세요. 3. 그래요 3일 만에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쉿쉿쉿 해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단다 하나님의 성전의 지도자들은 머리를 극적거리며 눈을 감고 생각했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분명히 미쳤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나 봐. 마침내 그 사람들 중한 명이 예수님께 말했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그냥 걸어 나가셨지. 예수님이 오랐어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지 못했던 거야. 이 돌로 지은 성전은더 이상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였거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어. 예수님의 피가 죄값을 갚아주실 거야 예수님은 솔로몬, 이스라엘 사람들, 헤롯이 지은 성전보다 더 좋은 성전이었단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 헉, 그랬구나 헉, 벌써? 16부가 끝났어요 와! 그럼 이렇게 16부를 마치고 다음 17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요 Jesus reveals God's kingdom 아, 아유라! 아유라 우리 인사할게요 그럼 이렇게 16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 17부에서 만나기로 할게요. 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